안녕하세요. 돈 벌려고 유튜브 시작했다가 벌려는 돈은 못 벌고 게임 속에서도 노동이나 오고 있는 저는 돈벌세라고 합니다. 오늘도 아낌 없이 노동을 하기 위해 볼품없는 주민마을에서 노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형편없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참할게 많네요. 난하는데갈것 많네. 제가 지난 엔더월드 유적을 만들면서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보니 유튜브가 일은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맙다. 유튜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신 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이번 영상도 보시는 분들에게 힐링을 선물해드리고자 새로운 건축 지형을 탐색하다 발견한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은 얼음과 관련된 지형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블록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화면에는 아이스크림 녹지 없어지고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순식간에 없어지고 있는 저 블록은 꽁꽁은 얼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얼음 블록에는 여러 종류의 얼음 블록이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얼음 꽁꽁한 얼음, 푸른 얼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얼음 9개를 합치면 꽁꽁한 얼음이 되고 꽁꽁한 얼음 9개를 합치면 푸른 얼음이 됩니다. 가성비가 정말 쇠시네. 마음 같아서는 푸른 얼음을 메인 핵심 재료로 사용하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야 건축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성비 있게 꽁꽁 언 얼음을 핵심 재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돈은 벌어야. 돼. 이렇게 계속 곡괭이질만 하니까 곡괭이의 내구도가 남아나질 않는것 같은데 이따구로 계속하다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곡괭이가 전부 나가리가 될것 같으니 지난 시간에 만들어놨던 엔더 경험 집합으로 가는 손쉬운 길을 뚫어놓기 위해 지옥문도 같이 열어두려고 합니다. 역시 사람은 발전해야지. 암, 그럼. 저도 이제 마크한지 1년이 넘었겠다.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지옥문을 뚫어놓는 고인물들만 알수 있는 노하우를 몸에 배워놨는데요. 지옥문을 뚫을 경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봤다간 이렇게 용암에 파묻혀 죽을.. 르씨 발음 잘못 봤다간 이렇게 용암에 빠.. 와씨 발음 이거 겁나 어렵네 잘못 봤다간 이렇게 용암에 파묻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유큰일날 이렇게 지옥 천장을 뚫고 기반암을 넘어서 오면 제가 옛날에 지었던 경험치 금농장을 만나보시게 될겁니다. 이제 지옥길도 뚫어놨겠다. 열심히 곡지만 하면 되겠는데요. 오는 길에 고생 좀 했으니 기왕 온거 경험치하고 장비들을 좀 수선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채우고 집에 돌아왔더니 웬해고빠가지한 마리가 도난 푼도 되지도 않고 저희 집 앞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어? 좀 열받네? 갑자기 제가 이 집을 지었을 때 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니까 왠지 모르게 더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건축했네. 이번에는 지옥이 왔습니다. 지옥을 돌아다니니까 자갈들이 보이더라고요. 집 근처에 있는 자갈들은 더 이상 씨가 말라버려서 자갈 구하려면 멀리까지 나가야 되니까 지옥이 온 김에 눈앞에 보이는 자갈들도 보이는 족족 다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모로 허전함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건축재료 수급을 위해 지옥을 누비다 보면 그럼 그렇지. 저 하얀 문화대가리가 왜 안나오나 싶었다. 이제어전함이 사라졌네. 이래야 지옥이지. 더러운 놈. 제가 자갈을 모았다 싶으면 무조건 따라오는 옵션이죠. 이곳엔 제가 항상 매 영상마다 나오고 있는 저의 처음 지었던 건축이자 모래를 아, 모래를 모으기 위한 곳인데요. 이젠 정말 지겹네요. 매번 모래를 모으러 여기에 오는 것도 이젠 지겨운데 모래 모으는 거야 매번 보는 거니까 빠르게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묻지 마세요. 그런 거 세다가는 정신병이 올것 같으니까. 혹시나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파봤는데 얻은 건 진불도 없고 내구도만 달았네요. 젠장 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많이 했던 소리인데 와... 남들은 찾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못 찾는다는 슬라임 창크가 여기에도 이렇게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이럴 거면 내가 그걸 왜 만들었냐? 아휴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재료를 수집하러 다시 얼음바이옴 지형에 왔는데요. 그러고보니 건축을 어디다가 지을지를 생각을 안했네요. 재료가 얼마나 필요할지 가늠을 하려면 건축토지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될것 같으니 여기저기 좀 돌아다녀봤습니다. 건축 지형을 찾다가 난파선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니 바다신전도 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다신전은 못 참지 저같은 야생건축 유저에게는 스펀지는 정말 개꿀템이거든요. 스펀지를 위해 바다신전도 같이 털어주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건축지역을 찾다보니 바다신전에 이어 이번엔 야생자갈밭도 발견했는데요. 저같은 놈들에게 자갈밭은 금과 같은 존재이기에 여기에 있는 것도 다 캐주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전처럼 지옥길도 같이 뚫어주는거 잊지마세요. 가지고 있던 철도 부족하던 참이었는데 건축지역을 찾다보니 높은 산위에 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들도 다 챙겨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아지죠 그렇게 열심히 건축지형을 찾고 나면 이렇게 제가 계획하려는 건축과 어울리는 지형을 드디어 찾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를 다 밀기만 하면 되겠네. 언제 하냐? 왠지 나중에 건축재로다 구하고 다시 왔을 때 대가리만 컸지 속이 텅텅 빈내 머릿속에서 뭘 계획했는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머리는 총명합니다. 배움이 없어서 그러지. <웃음> 이제 필요한 재료를 마저 구하러 얼음 지역으로 다시 왔는데요. 이렇게 얼음을 파다보면 물 밑에 있는 남은 얼음이 생기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캐릭터도 사람인지라 물속에서는 숨을 못 쉬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하여 모장에서 만들어준 아주 특별한 신문물이 있습니다. 이 신문물은 전달체라고 하는데요. 이 전달체는 물속에서만 작동을 하지만 물속에서 숨을 쉴 수도 있고 어두운 물속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니 말고... 이제날 막을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니 등짝 스매시밖에 없으니 거의 무적이겠다. 그렇게 열심히 세워라 내워라 얼음을 캐주다 보면 짜잔! 꽁꽁언 얼음 총 10만 개를 켜졌는데요야 근데 왜 티가 안 나냐? 이제 이것들을 들고 건축지역으로 가주면 됩니다. 건축 언제 하냐? 이번 건축에서는 특별히 제가 그동안 건축하면서 모아놨던 재료들을 사용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얼음 캐면서 보니까 옆에 제가 좋아하는 가뭄비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있어도 아플건 없으니 옆에 있는 나무들도 전부 베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인증 썼다 내가 한번 캤다 하면 몇만개는 기본인데 아 특별히 특별히 1만개만 캐주고 가자 아 후원해 근데 건축 완전하냐고 제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저는 유튜브가 어비하는지라 밖에서도 노동을 하고 돌아와 집에서도 쉬르고 게임을 했던 저는 여전히 게임 속에서도 노동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코로 나는 존재한다 별 의미 없는 개소리를 짓거리며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냥 개소리입니다 할 말이 없어 지금 저는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지만 제 영상의 소리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좀 달라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장비 세팅을 좀 바꿨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저에게 많은 피드백들을 주셔서 그 피드백들을 기반으로 세팅을 다시 잡았습니다. 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다행히 이번 건축할 곳에 블록이 그리 많진 않아서 이틀이면 다 밀고도 남았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건축을 어떻게 디자인할지를 생각을 했어야 됐더라고요. 야 이거 뭘 짓냐. 다게 먹을 비트로도 새벽은 온다고 뭐 하다보면 생각나겠지. 일단, 나라시부터 빨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거슬리던 봉우리들도 전부 제거해주고 나면 다른 바닥재와 동일하게끔 물로 채워줘서 얼음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물만 있으면 얼음이 자동으로 생성? 아니지. 그냥 자동으로 물이 얼음으로 바뀌니까 빈 곳에 물만 채워주면 됩니다. 짜잔! 정말 깔끔해졌는데요. 이제 아까 고민하던 건축을 어떻게 지을지 생각을 해볼 시간입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작년인 22년도 연말 영상으로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겨울도 다 끝나고 23년도 2월달도 다 끝나고 나서야 올릴 수 있게 됐네요. 왜 이제서야 올라올 수 있게 됐냐면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건축을 올리기 전에 매번 하는 바닥 깔아주는 일을 하면 되는데요. 하얀색 콘크리트로 약 200칸 정도 되는 원을 바닥에 깔아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건축을 할수 있게 되니까 정말 화해요 뭐, 뭐, 뭐, 제가 한거 아닙니다. 이곳은 제가 마크 처음 할때 뚫어놓았던 테라코타 지형인데요. 딱히 쓸 일은 없겠지만 결국 쓸 일이 생겼더라고요.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에 쓰일지 모르니 항상 킵해두세요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연초건, 연말이건, 크리스마스건, 이브건, 나발이건 간에 저에게는 그저 빨간 날은 마크 건축을 하기 위한 날일 뿐입니다. 그 어떤 의미도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음... <웃음> 그 구독 좀... <웃음> 사실 이번 건축의 메인 핵심재료는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꽁꽁원 얼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콘크리트인데요. 사실 가성비로 콘크리트를 선택을 한 건데 어, 석영이 이쁜데 아. 얘 구하려면 올해 절반은 날려야 될것 같아서 그러니 콘크리트 제조기를 만들어볼 겁니다. 석영이 좋아, 이뻐 그러니 건축에 필요한 가성비 있는 콘크리트를 넉넉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다른 야생건축 유튜버 분들에 비해 공장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건축 하나 하는데 세달이 넘게 걸리는 바람에 재료 시간이라도 단축을 시키고자 이런 공장들을 사용을 하는 거니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 공장은 뼈가루 공장인데요. 유튜브 낙서라는 분의 뼈가루 공장을 보고 만든 겁니다.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존경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연말 영상으로 이 영상을 못 썼다고 말씀드렸죠? 이유가 이겁니다. 건축 다 올리고 그냥 부셨거든요. 쌌는데도 일주일이 넘게 걸렸는데 부수는 건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진짜 제가 만든 저의 마크 세계에서 제일 높은 얼음성입니다. 재밌게들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돈발세였습니다.